m h m t a 이망에 이거 버생각와시면 야, 도들걔있네하시면 야, 야, 이생습니다 야, 이정걔생 이거 걔이이네걔 생각하시면. 야, 이거 걔생 이게... 이거였다고 반가워하지? 제가 글을 쓴게 있죠. 이제 3주 전이에요. 무려 3주 전에 이제 글양겨둘때 하는 게 뭐냐면, 질문이 없으면 그냥 울면서 혼자 언박싱하기 하기로 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장난이고 본인 방금 q a 조회수로 눌러서 상상서눌지만어하도 없지 네그렇지요 실수 T 에 대하여 함수 f x 눌러서 눌러서 눌러그 눌러서 눌러서 눌러서 눌러서 눌러서 눌러서 눌러서 눌러서 눌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백열전구 하다가 너무 흔할 것 같아서 흑으로 바꿨어요 97년생, 현재 23살입니다 그냥 뭐 빠르게 그냥 해보는 게 최고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빨리 해보는 게 최고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또몇 예, 그 주간은 또안 했는데 아직도 마영전을 해요 진짜 제 인생 게임이에요 그거는 요즘은 이제 뭐 아는 지인들이랑 간간히 에더스크롤 온라인 하고 있고요. 에더스크롤 온라인. 저의 목소리가 케이드랑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케이드 대사가 뭐가 있더라? 아이코라, 지금 이게 장난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가슴 아프지만 정말 놀랐다고 해줄. 아이코라. 이게 정말 장난이라고 한다면, 음. 제가 LA에 있을 때 일입니다. 햄버거. 한개 겨우 먹을걸요? 한개 먹으면 이제 배 찢어질 것 같... 이게 안되네 보면 아시겠지만 남자입니다 아 봐서는 모르겠구나 뭐 아무튼 남자예요 음... 작은 실버 버튼이라 꽤 부럼찬 일이에요 재밌기도 하고 자기는 이제 지뢰음경하는 <놀람> 계란 3개 먹었습니다 네, 어... 짧으면 이제 하루 이제 진짜 그 뉴스 같은 건 하루면 되고 이제 생각이나 자료가 좀 필요한 것들은 이제 짧으면 2일에서 한 3,4일 정도까지는 걸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유리 같긴 한데 이건 모르겠어요 플라스틱인가? 저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이제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둘다 좋아합니다 치킨 드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그냥 정신 차리고 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요 이런 걸로 이런 거 이런 거 집에서 혼자 이렇게 읽으면서 메모한 것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게임 기획을 공부했었어요 이거 안했으면 아마 회사에서 관리고 있지 않을까 게임 회사 같은 데서. 안 그래도 이거 보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그래도 꽤 지났는데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하면서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면 게임을 이제 알아야 돼서 최근에 시작했는데 실력이 너무 떨어져더라고요 그리고 맵도 너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애식하고 있습니다 생각은조금 영상이랑 또 따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다 보니까 생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컨텐츠에 올라오는 질이라든지 이제 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예전에 했다가 잠 그만뒀어요. 네. 음악,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공연이나 이제 영화도 나오게 되면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이라서 영화도 이제 친구랑 자주 보러 가는 편이에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미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머리에숱 이렇게 많아가지고. 네. 끝으로 이제 제 작업실 꼬라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별다른 작업실이 아니라 제 개인 방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친동생의사주 이제 손목 보호대나 키보드 여기 모니터는 이제 트리플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여운 이제 선물 받은 것들 이제 뭐 개인물나 여기 게임이 있고요 여기 플스도 이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케이드도 있죠 인형이 너무 꼬라박혀 있나 이제 뭐 작업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근에 올린 이제 영상을 보면 이제 노멀스카이 영상을 올렸죠. 그러면 이제 뭐 대충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나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쭉 이렇게 쭉 짜요. 그에 거 이제 맞춰서 쭉 짜면 되고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이거 인터뷰 영상 번역한다고도 개고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 따라 적고 예, 막 개고생을 해가지고 아유, 죽, 죽을 뻔했습니다 엄청 이제 마이크도 이렇게 있고 이게 예, 전체적인 이제 제 작업실입니다 작죠? 예 작아요 맨날 여기서 영상 뽑고 그럽니다 예, 여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기 누워있다가 예, 다시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시 작업해야지 하고 다시 앉았다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실버버튼 받게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할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